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58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제가 남긴 한은 아직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만 가까이 죽은 자의 원호는 아직도 2억을 떠돌고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국정마저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서러워서라고 합니다. 먼저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정마저 포기한 사연을 이영백 PD가 살펴봤습니다. 해방 후 58년 동안 국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온 일제 피해자들이 차라리 조국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국가란 무엇이었나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태어나 한반도를 우리의 조국을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게 느낄 수 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라를 이으면서 우리는 적의 손에 속성 부책으로 내동생이쳐워졌고 나라를 되찾은 후에는 적의 손에서 입었던 칼부림 사륙의지한 고통을 내 어머니 나라가 적의 편에 서서 애면하고 있다 나 역시 이러한 국가의 국민이고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안전, 안전과 안전 이익을 위해 세금을 내고 국민의 권리를 다할 의무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임을 오늘부터 포기합니다. 과연 국민된 도리에서 나라가 아무리 서운한 짓을 하더라도 국민이 국가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들을 먼저 포기했습니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36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국적 포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국적 포기라는 최후의 저항을 통해 이들이 얻고자 한 것은 단한 가지. 우리 정부의 애정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왜국서한국에한국한한국서정국서 대통령이나 국회서한국에국에서한국국민들 일을, 일을 안 해준 게 하도 한국세 죽을 때에게이제에망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에서 내려왔어. 국적 <웃음> 어. <북적> 포기서를 제출하기 <웃음>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그들 앞에 경찰이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웃음> 이제 피해자들에겐 공권력과 맞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웃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국적 포기서에 서명했던 김성수 할아버지. 그는 44년 일본군에 징집된 뒤 한쪽 팔을 잃고 1년이 더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상집이야. 그러나 김승수 할아버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부상 증명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제 비워 뭐, 뭐, 받아 기가 그, 있으니까, 뭐. 그뭐 투수 없이 뭐연악군 비겨와 포기할게, 포기. 합격 으셔서 살았는데? 그래. 45년 4월 3일. 45년 4월 3일. 날짜까지 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12월 12일에. 한남매의 막내였던 그가 일본군에 입대한 것은 넷째 형의 독립운동이 발각된 때문이었습니다. 자원 입대하면 형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일본 경찰의 말을 믿고 2무살의 김성수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고 재판소에서 기각당했습니다. 12회가 했어. 12해야 일본 재판대로 가기. 재판대부 가 대부. 34번. 대 일본은 재판대로 가기.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그가 65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일본에 귀화했다면 무려 13억여 원에 이르는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귀화를 했다면 그대로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지만 김수우생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를 사랑을 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귀화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법정 투쟁을 하시고 온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 750여만 피강제 동원자들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주 할머니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갔던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과 산 기간은 고작 2년 징집 통지서를 받고 떠나던 남편이 8개월 된 아들의 손을 붙잡던 마지막 모습을 할머니는 어제 일처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하라 어색하라 아버지 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다가 나가는 날은 그 아들에게 손목을 꽉 잡고 건강해라 녹자요 한마디 하고는 눈이 뻘같게 충혈이 되고 이마에 핏줄이 불끈불끈 섰고 얼굴이 건물게 되면서 다시 무슨 말 못하고 뒤돌아서 나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넘어졌지요. 그때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소리 한 연한 번 나다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은 내가 필수는 표현을 못해요. 어. 도망을 쳐서라도 3년 안에 기필코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전쟁터로 끌려갔던 조선인 65만여 명중 10만 명 이상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금주 할머니는 광주 유족회의 대표로 10여 년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가 피해국의 피해자로서 왜 전범 가해국 나라의 법정에 서느냐. 난 이것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듭니까? 더 뜨시 그놈들 갖다 풀려도 우리 재판장이나 굴복을 시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더 뜨시게 말했어요. 음, 그 전부 재판에 관한 겁니다. 이거 전부 이건 손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그래서 다 결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들? 결과는 그저 모두 기각이지요. 지재, 고재, 최고재 모두 기각, 기각, 기각이에요. 1992년 일제강점기 피강제 동원자 1169인이 제기했던 소송을 필두로 한 7건의 보상청구 소송은 일본 법정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사법계 역시 원칙적으로 전후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등재판소에서 일부 승소했던 후키시마호 폭침 사건 보상청구 소송이 최고재판소에서 뒤집히는 등 일본에 제기한 50여 건의 소송 대부분이 참패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증거를 보강하고 피해자들이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를 피해자 개인이 과연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거의 미국이나 일본 쪽에 남아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좀 나서서 그런 진상을 좀 규명을 해주고 자료들 수집하고 좀 증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국가 차원에서 나,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피해자분들, 그생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자료구인데요. 아직도 그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어 제대로 생사 확인도 못 하고 진상도 제대로 규명받지 못한 채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이런 민간 단체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족회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체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확보해왔지만 피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크래시 액시드라 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기이나지 그 피해자를 그 변론했던 이 변호인단이 지금 이 소송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비유가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피해자들하고 일그 그 피해자들하고 자기들은 나치 피해 가 소송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았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 정부 너희, 너희 나라는 왜 그러냐.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있느냐. 이미 지난 2001년 10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로부터 아직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요. 그리고 이제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끝나면 이번 1 6대국 기간 끝나면 자동 폐기가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같은 관련 상임위에서 사실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번 심의하고 논의하다가 또 의견 차도 많아요. 여야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개인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솔직히 한 6개월 이상 갔습니다. 몇번 얘기를 해도 회시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대요. 지난 2년간 특별법안은 의원들 간의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로 돌고 돌았습니다. 피자들하고 국회의원실을 다니다보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일본 일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만나면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게웬 거지가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지금 그런 반응밖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일제 만행을 증언해줄 피해자들은 한해 평균 1만 5천여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제 의해 살린의 노무자로 끌려가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부친을 대신에 싸워왔던 이두운 할아버지. 할 일을 하셔야 될 건데 그렇지. 할 일은 같은데. 이다 <웃음> 이제는 그마저 기력이 다해 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하나 어, 안치려고 자기 다해. 아빠는 고를 열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떻게 어, 이런 참혹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머리를 둘러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존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민 국 다이고 국민은 세금 내고 다 하지만 은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그럼 우리 대한민국민이 될 필요가 없다. 국가는 이들의 한 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할 책무까지 외면해 왔습니다. 일세들이 살아 있을 때이 법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진영이 되고 얼마나 진배에 대서 얼마나 돌아가 얼마나 죽었다 그 우리 기록을 남겨야 될가입니까 언제나 일본 기록을 인용해야 됩니까 그런 정보가 뭐 정보입니까? 우리는 자꾸 일본이 국과서를 왜곡하고, 일본이 뭐, 우리 망언을 하고 하는 것 같고, 우리 는 비난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랑 부딪혀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라, 통계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특히 잘하는 세대가, 우리가 그런 근거를 못 되니까, 잘하는 세대들은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좀잘 싸니까, 좀뗐서가지고 돈이나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와 보상 문제를 묵살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한일청구권협정입니다. 이나 일본의 裁判の中で え, 1番厳しい その 1965年に、え、日本日韓請求権協定、え、日韓条約が結ばれてこういう財産権の問題、保証問題はすべて終了したと、終わった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が主張していてで、え、それがですね、あの、結局悪い判決が出る一番今大きい要因になってるんですよ。 경제 개발이 정부의 최우 한일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마침내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히려 당시 외상이 제시한 6억불의 성격은 보상금이 아닌 경제원조를 위한 독립축하금이었습니다. 회담 당시 일본은 한국인의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했고 세계적인 증거가 없던 한국은 강하게 배상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3억 달러 플러스 알파, 이것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원조 금액의 실체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사망자에 한해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동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750여만 명에 달했지만 보상을 받은 수는 고작 8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대부분 현물로 건내받은독립축가금은 소 경제발전을 위한 기간시설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은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에 두선업 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오늘과 같은 경제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주면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 뭐 어떤 일본 외교관도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저한테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렇게 5억불 플러스 알파를 계속 그 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캐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는 오히려 경제 진출, 경제 확대의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제2조.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한국 정부는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아니, 부익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당장 회의. 국제정치일서 속에서 거기에 몸을 맡겨서 일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국익이냐.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 반세기 이상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국민들은 내편교 쳐도 저도 그것이 국익이 합당한 것이냐. 그와 같은 국익에 있어서 국가는 무엇이 뭐냐. 2003년 8월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가는 어떤 방패막이도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생성은 태평양 전쟁 후 강제 동원자 11만 명에 대한 미지불 임금 9,100만 엔을 법무성에 공탁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원화로 따져보면 조 단위가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た遺族の方の方からもしその支払いの要請があった場合あの、それは支給するできるものなんですかそれはですね、昭和年に特別なができまして、え、請求権が消滅してるってことになってるかと思うんです。ただそそ前確か日韓請求権協定っていうのが ええ六十年ですねええできてですねええ年かはいはいここであのええ日本と韓国との間でですねえ、お互いのの国民同士とか国国から国民とか国民から国の請求権を放棄す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たなと思いますちょっとこれまあ外交的十二月五日の大阪高等裁判所における在外被爆者に関する判決については 일본 정부의 상고 포기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기윤 씨의 40년 투쟁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일본 법정에서 거둔 그 유일한 승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만해서 판을 끝 하나 달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서봐야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어. 44년 9월 일본군에 징집돼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던 곽기운 씨. 그의 승리로 이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시청으로부터 건강수첩을 발급받으면 매달 30여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무관심으로 건강수첩을 발급받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할머니 수첩 있으세요? 없어요. 어, 왜안 만드셨어요? 만들거 가서 또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 다리도 성취를 못 하고 상체도 아. 많아요. 부시가 그때 다치는 거 어쩌는 가 그때 다치 쓸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은 아. 이 다리 다치고 할 때. 근데 지금 아직도 다시 이렇게 도졌어요? 예, 이게 다 나서 깨끗하게 나는데 다시 도져가지고 아. 이렇게. 그게 어디에 그래서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수서될 일로 으만 어떻게 하더라도 좀. 계속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폭 현장에 같이 있었던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거나 원폭이 투하된 곳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서 출생했다는 호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고 본인이 직접 일본까지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이 모든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일본에 가서 서수첩을 신청하셨고요. 수축을 아니면 찾지는 못했고요. 오늘 아, 신청은 하셨고요. 신청은 했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신청을안 했어요. 했어요. 왜요? 동금밀폼 받아먹으려고, 뒤로 갈 사람도 없고, 나도 나이 그상에늘 우리도 나이 82이나 된 게, 이래 이모양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언제 폭당이, 그 어떤 피해 나와가지고 이래 이 모양을 고생을 하니, 그때 보면 죽었으면 개안 읽겠는데. <웃음> 한국에서 정부에서 관심 있게 해준다면 일본에서는 시청 직원이 하나나 둘이 와서 자기네들 인정하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2천 명이 가면 2천 명이 다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징병으로 전선에 끌려갔다 일본 패전 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3년이나 응료되었던 이들 60년 어, 해도 어? 너무 하는 거야 뭐, 저저저 관심이 없으니 뭐 이들이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을 때 돌아온 답은 일본 정부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아직까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괴심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건 양쪽 나라를 다 당기면서 우리 그, 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도 <웃음> 다 외면했으니까 말이죠. 뭐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너희 나라에 가서 라면 해결지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애매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피해 1 세대들은 시간과의 전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뭐 결말이 날 때까지 우리가 그 살자 살자 하고들 다짐을 하지만 그뭐 나이가 나이인 거 어떡하겠어요. 매년 두 사람 세 사람씩 가요 지금 이제 그. 그 속도가 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들은 한반도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이자 또한 목격자들입니다. 이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뜬뒤 누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 먼저 가면 안 돼. 알았어? 같이 가야지. 해방 58년. 이들을 한 걸음씩 역사의 뒷길로 밀쳐내기만 한 것은 아닌지,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형백 피 d 지금 이 436분이 국적을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서 국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은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제 나라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으로 살게 합시다. 우리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글쎄 어떻게 해야 제 나라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할줄 모르진 않을 텐데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 왜 그리 말은 잘하고 실천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죽은 자의 한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능이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되었다가 일본 땅에서 사망한 조선인의 유골을 수습하는 현장입니다. 대방 58년 만에야 빛을 보게 된 조선인 유골 하나하나엔 각각의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46. 아, 김법. 김법. 오케이. 네. 그 이름은 해당 사찰이 보관하고 있던 유골 명단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이 이게 이풍이야 예. 지난해부터 일본 사찰을 돌며 조선인 유골을 봉안해 오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는 세계 미술 교류 협회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입니다. 봉안 사업 관계자들은. 이날 6월 47기와 위패 104기를 한국으로 봉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봉환 사업을 주도하는 이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국 정부가 무관심했어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영원히 이건 저 외국의 땅에서 그냥 산속이나 어디 가서 묻혀서 그냥 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 2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봉환한 유골은 총 299구, 위패는 713기라는데 그중유족을 찾은 것은 단 아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유골이 안치된 사찰을 찾은 유족들은 심지어 봉환된 것이 유골인지 위패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뭐 어떤 것이 여기 와있는지는 몰랐죠 지금 여기 와서서 아까 위패가 이거 당도했다 소리를 들었죠. 아, 저 회장님 네. 미리 안 알려주셨습니까? <웃음> 6월인지 위패알수 그, 있지 않으셨어요? 그, 그 관계는 예. 네. 위패인지 6월인지는 예. 그 명단을 와서 확인해야 알지 그러니까 연락은 일체 이야기를 못했죠. 일본으로부터 봉안해온지몇 개월이 지나서야 저, 저, 유족들은 모셔져 왔다는 위패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 아, 그래도 일본 땅에서 죽어간 숙부의 영혼이나마 당겼으리란 생각에 조카는 위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또 백발이 된 아들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아버지를 위패로나마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유족계 측은 납골당을 찾은 유족들에게 지난 11월 제2차 봉환 당시의 유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봉안된 유골은 총 쉬인 두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유족들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음, 네, 유골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 아, 그럼 일단 슈니만 오신 분이군요, 이분은. 분명 유골이, 유골이 담겨 있어야 할 함이 <웃음>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유족 회장은 연속해서 다른 유골함을 꺼냅니다. 반지 고개가 모아서. 유족 회장도 나무 상자에 슈니까지 정확히 쓰여 있는 유골함 아니 비어있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안 들어있네요. 연속 몇 개를 더 열어봤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골들은 지난해 11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봉안된 것들입니다. 미업과 유족회 측의 설명대로라면 쉰드게이 유골함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유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모든 유골함에는 쉰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적힌 명단도 이미 취재진에게 공개된 후였습니다. 또한 2차 유골 수습 당시 미협 측이 일본에서 촬영했다는 비디오 테이프에선 유골을 함에 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취재진은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미업에서 유골 봉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박 실장이라는 인물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는 네. 어제 빈 거는 왜 비었어요? 명단이 붙어 있던데. 네. 이게 왜 비어 있는 거니? 그 정리가 안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명단을 확인해야 될까지 명단이 미려오니까 여기 지금 시운 두개 중에 네, 네 개만 비어 있습니까? 그렇죠. 직접 아, 아세요. 아,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어저께 저희가 마침 본게 예, 예. 하이 있고 네개빈네 4개, 개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차 명단. 유골 명단을 보면 빈4 개의 네. 유골함을 찾아낼 명, 수 명, 있다고 큰 소리치던 모음이. 박 실장 명단을 뒤적이던 그는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네 개가 아니라 여섯 개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마스크는 안 되는 거야 어디 콘테이너 박스? 봐파요 갖고 오실 때 여섯 개가 빈걸 알고 오셨어요? 몰로 오셨어요? 알지 아, 미 알고 온 거지. 네, 저 여섯 개가 장단이 비었다고 호언장담하던 박 실장. 취재진은 유골함 개봉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꺼낸 유골함 역시 유골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도 역시 텅빈 유골함들뿐이었습니다. 몇 개야? 몇 개입니까? 여섯 자 선생님 예. 자 됐습니다 지금 여섯 개 열었는데 지금 없죠 없죠 그럼 이제부터는 예. 다 나와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나와야죠 예. 어, 왜냐면 선생님이 직접 넣으셨기 때문에 예, 예, 다확인 예. 직접 봉인했죠 예. 예? 예, 있어야 예? 있어야 여전히 호언장담하던 예. 박 실장은 취재진 앞에 일곱 번째 유골함을 꺼내놓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 유골함 역시 빈 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보고 다 보고, 보고 설명을 보고, 해야지. 보고 네. 그러나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넘어 10개 이상의 유골함을 개봉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유골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을 바꾸어 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던 박 실장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 아, 지금... 있자. 전이 전... 일어났는데 이거 무슨 함정이야 지금. 박 실장은 거듭된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이제는 아예 유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유골 가져오는 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지이 예? 명단이 문제지. 명단이 문제지. 유골은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게 제이 60년, 70년이 됐는데 이게 유골이 다니까 유골인 줄알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 실장은 실제 2차에서 봉환해온 유골은 합사된 4개일 뿐이고, 그것을 52개의 유골함에 분골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합사란 여러 시신을 한꺼번에 화장한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명단만 맞으면 나누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차 유골 수습 당시 촬영했다는 비디오에서 취재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에서, 창문에서, 창문에서. 아니야, 그건 유골을 두고 2분, 저분이라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사가 아닌 개별 시신의 유골일 것입니다. 더구나 유골함의 이름까지 확인합니다. 심지어 2차와 3차에 봉환된 유골의 명단을 대조해본 취재진은 무려 19개의 유골 명단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명단을 두 번에 걸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길을 끈 것은 미협의 유골 봉안 관련 홍보 책자에 실려 있는 특이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유골 수습 당시 조선인 희생자 유령이 기뻐서 춤추는 모습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도 유령 보셨죠? 그저 보면 그 유령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춘다는 그그 스님들인가 영감이 떠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봐도 그 못해, 취재진은 전문가들을 찾아 미역 홍보 책자에 실린 사진의 감정을 잠시만요. 의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비슷한 사진 같은 거 없습니까? 여기 이런 거요? 사진 없는데 바로 해 드릴 수 있어요, 비슷하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한일 내로 찍어 드릴 수 있거든요. 래시를 들고 흔드는 것만으로도 흡사한 사진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학여수 팀은 음, 음. 즉석에서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이들이 일본에서 봉안해 왔다고 주장한 위패 역시 유골 명단을 인쇄한 뒤 자체 제작해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수 준서 가지고 치면 가서 그 태평양 유적기에서 위패를 사가지고 광고에다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거를 햄버를 선수, 그걸 붙이라고 래서다 붙였습니다. 그 일행들이, 한국에서 다 일행들이. 세계 미술문화교류협회와 태평양 희생자 유족회 측의 유골 반환 사업은 그렇게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의혹투성이었습니다. 네, 이 조선인 희생자 유령들이 좋아서 춤을 춘다. 이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렴기PD 참 의혹투성인데 그 배경은 뭡니까? 네, 유골을 들여오는 것도 돈이 될 거라는 착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시기여서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봉환된 48기의 유골함에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년 9월 1차로 봉환된 유골 48기가 안치되어 있다는 문산의 한 사찰입니다. 주지스님은 유골 봉환 사업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49제까지만 안치해놓겠다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일차 유골함의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사람이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유골함 속엔 유골이 아닌 단순한 흙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 미역 간부는 그렇게 퍼온흙에 돌이 너무 많아서 유거함에 담기 전 별도의 작업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이제 가수가 지금은 그걸 담으려고 주씨하고 둘이서 담으려고 딱 펼쳐 보니까 막 이런 돌덩어 이런 거막 들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운데 슈퍼에 가서 보니까 슈퍼 가서 그 얼맹이를찾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 마늘 담은 그많 있죠 다가지고 뿌리서 다다 쳤어요 한 쳐가지고 서 부산항에서 벌어진 1차 유골 봉환식은 전국에서 스님 30여 명이 동원되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봉환식은 조선인 유골이 아닌 일본 민가의 흙을 위한 행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미협의박 실장은. 이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지장은 뒤에다가 화장을 해서 묻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덮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이콘크리트 하나를 우리가 흘렀습니다. 언제요? 1 일차 하기 전에. 일차 하기 전에요? 예. 하기 아, 누가 전에 누가 흘렀어요? 그 송미 도령이 그 사진에도 나와 있죠. 홍보책자엔 조선인의 묘를 파는 듯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1차 봉환이 끝난 뒤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미오페원이 서울로 보낸 공문입니다. 사찰에 벌초하는 인부를 보내 땅을 파고 사진을 찍어 보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런데 취재진은 다른 제보자로부터 1차 유골함과 관련해 더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7월 30일 날 우연찮게 그 평화통일사 근처에 시원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라. 그래서 봤는데 붕골함 하나가 깨져 있어요. 맨 밑단. 그래서 태극기를 걸치고 보니까 깨져 있길래 보자기를 끌렀죠. 보자기를 끌러서 보니까 안에 것까지 전부 깨졌더란 말입니다. 붕골함 뚜껑이. 안에서 보니까 있지도 않아이들 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춰보니까 뼈가 나옵니다. 일본 민가의 흙이든 조선인 묘지의 흙이든 분명 흙만 담겨 있어야 할 1차 봉환 유골함에서 갑자기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알고 있다는 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흙을 담아 유골함을 들여온 박 실장과 스님은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유골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섯 개의 유골을 2개의 유골함에 나누어 반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섯 개는 어, 구파발 서재물물보관창창에있있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여섯 개의 유골이 들여온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고니다지 취재진은 훼손된 여섯 개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는 고파발의 물류보관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훼손되었다고 증언했던 그 유골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봉안 당시 유골로 가득 차 있었다던 한 항아리. 유골함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골 훼손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모 씨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시장있느냐 뭐 잠깐 좀나고그러시더그 어, 나갔죠. 나가니서서 뭐, 뭐, 되나? 서 되나? 그기 이렇게 가면서나눴습니까그렇 그렇게 유골을 조각조각 나눈 뒤 1차 때 흙을 담아 들어온 이 유골암 48개 골고루 나눠넣었다는 것입니다. 네명은 명단이 있으니까 놔두고 합산되어 있는 분골암에 들어있는 유골을 내가 가서 보자. 열어봐라. 그래 열어가지고. 그게 합산되어 있는 분골이니까. 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금씩 넣었을게 아마. 그래서 4 40... 8 여덟 개나 이렇게 넣어 가지고 내가 넣은 거지. 부파발 물류창고 유골함에는 박 실장의 주장대로 한 유골함에 이름이 있는 유골 네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사된 유골이으로 48개 유골함에 나눠 넣었다는 바로 그 유골함 안에도 노란색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름이 있네. 몇 구인지 모르는 합사라는 유골함에 버젓이 한 사람의 이름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몇백 명인지 몇십 명 모르잖아. 합사돼 있으니까. 그러면그 유골은 분명히 한국 조선 유골인데 그건 나도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명단이 없어도 와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그죠? 가져오셔서 그거 48개로 나눠 줘야 되냐고요. 그렇지. 선생님이 무슨 어, 권한으로 그저, 그걸 48개로 나으니 아니,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흙만 있고 허전하니까 그것을 골고루 놀아놓은 거예요, 내가. 어? 지난해 유골봉환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하며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일기당 봉환되는 영령 일기당, 지금 현재 그 당시는 150만 원의 조의 위로금. 또 경비 50만엔 그래가지고 200만엔씩 같이 들어온다고 랬거든요그말 믿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말 믿고 저는 뭐 150만엔은 우리가 못 쓰는 돈이고 조위료금고 우리가 못 쓰는 돈이고 5 0만엔만 가져도 이 경비하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미협 측이 작성한 업무 계획서에서 화이트로 지워놓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삭제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일본 정부로부터 50만엔 우리돈 500만 원의 봉환 경비를 받게 될 것이란 문구였습니다. 이걸 지금 2원요 저는 막 머리에 저가나 내가 진짜 이 얼마 만원번에 돈을 투자를 안 하며 다른 사람을 들이되겠다 응? 그런 식으로 얘기 하니까 아, 그러면 진짜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인가 보다, 이게. 우기시마 폭침 사건 피해자 청구 소송이 일부 승소해 300만 원 보상 판결이 나자 일본에서 사망한 조선인의 유족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미협이 여러 유족 관련 단체 중에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끌어들여 6월 봉환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그와 무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목소리> 大きい声で言えないけどね 300万という位置を 受けし回るでその判決が出たからそれを終るってことは絶対ダメだけどそうです韓国の外務省から日本の外務省がこういうポジションでればそれでいいんだと簡単なポジショの部分にすればそれを僕は李さんに教えたことあるよねそういう風に 유족회는 일본의 미협 회원인 봉성 위원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들의 충고대로 우리 외교부에 일본 후생성으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굴 비용 및 조의 기록금을 이건 인도 저 인문에서 모셔왔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식물 접촉을 해서 이것은 최선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야할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일본 후생성이 확인한 결과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할 일이 방치된 결과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민간단체가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립기념관엔 이들이 어떻게 봉환해온지도 모르는 유골함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해방 58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산자와 죽은자의 한도를 보셨다시피 가해자 일본의 무성의와 무책임도 문제입니다만 은 과연 우리는 스스로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재구시를 못하면 그 백성은 살아도 죽어서도 서러운 게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